안되겠다. 오늘 겐붕이좀 만나겠다. <웃음> 오늘 겐붕이좀만나겠어 제가 뭐 세키로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겐붕이 웃음 치트키 아님? 어, 불본 PC는 원래 안 나오지 않나 이제? 아 이게 이게 예가 나온 게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에서 그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출이 됐다 한번. 그 중에서 예전에 그 사이에 가도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도버 PC로 나오죠. 근데 그 리스트 중에서 불본이 없었어. <웃음> <웃음> 안타깝게도 거기에 불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죠 다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다 있었는데 오직 그 불본밖에 없었어요 엔비디아 그 유출 자료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지 결국 닭송닭송가 닥송, 근데 진짜 다들 하나같이 꿀은 그래도 pvp는 재밌다곤 하더라고요꿀기장이나 한번 열어볼까? 싸우는거는 내가, 내가 제대로 본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재밌나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 20분 걸리네? 아... 귀찮은데 나중에 하면 안될까요? <웃음> 나 20분 동안 뭐해 그러면. 꿀기장 부르려면 소울량 맞춰야 된다고요 이게 뭔 소리야? 소울량을 맞춰야 된다니? 뭐 맞춰야 돼 이거? 그냥 일본번호 맞춰서 들어올 순 없어요? 누적 소울량이라고 해서 닥소 1, 3편이랑 다르다고요 이게 무슨 아니 애초에 사인 그으면은 비밀번호 맞추면은 다 소환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안 돼? 그럼 안 할래? 여기서 나가자 <웃음> 그럼 안 할래 그냥 별거지같은 시스템이 다 있네? 안해 그러면 음 장난하나 겁나 야 이러니까 망겜소리 듣지 아니 그냥 비밀번호 맞추고 그냥 바로 만남면될것을왜뭘 굳이 누적 소리 가지고 왜 그걸 따지냐고 이러니까 망겜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꼴 엄청 갓겜이다 뭐라 하는데 야 이건, 이건 좀 그러면 리마스터 투기장은? 지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웃음> 너무 근본인가? 리마스터 투기장은 어때요? 리마스터 투기장은? 여기 진흙에서 <웃음> 지능에서? 지능에서 싸우는 거나 볼까 뭐 그러면은? 지능에서 싸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역시 나는 평범한 투기장은 안 되는 건가? 킥스택 금지?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그냥 써. 뭘 그래. 나쁘지 않은데? Look at this dude. <웃음> <웃음> 분명히 <웃음> 피할 수 있는, 있는 건데 진흙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서로 띄지도 못하고 신개념 투기장인데 이거. 이거, 이것도 거 이거 다들 재밌나요? 나는 아직 당사자가 아니 근데 보기에는 엄청 재밌어 보이긴 하거든요 다들 다들 만족하실런진잘 모르겠네 야야 판란 의외로 여기라서 의외로 판란이 좋을 수도 판란의 시대가 도래했나? 설마 판란의 시대가 도래했나? 아 아 너무 뻔하다. 아스트라데가 너무 뻔해. 아 팔란의 성체가 늪지된 이유가 이거 이거이기 때문인가? 음 킹리적 가시미. 킹리적 가시미 살짝. 그래. 너가 행복했으면 제, 됐어. 그냥 물에서 싸우게 해달라고요? 아니 재미 없어. <웃음> 재미없어. 알았어 알았어. 공룹 투기장은 어떠냐고요? 불쎄 독굴려가지고 그렇게 재미는 모르겠다. 이런 색다른 투기장 솔직히 어디가서 하겠어? 애초에 이런 분들은요 투기장에서 진짜 한한 한 실력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맨날 투기장 가서 하면 뭔 재미로 있겠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거지. 카사스 해골공? 예뭐야아 <웃음> 거기? 아... <웃음> 서로 뭐하냐 야 근데 확실히 흑기장이라서 느리잖아요 뛰질 못하니까 되게 정적이다 <웃음> 싸우는 게 <웃음> 정적이지 뭔가 슬슬 물에서 싸우실래요 이제? 여기서? 물에서 싸우자 이제 야 이제 제대로 된 투기장 이제 사람들 실력을 볼수 있겠네 별 희한한 투기장 때문에 실력을 좀 감추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감춘 게 아니고 억제가 억제당한 거지 <웃음> 낙기장이라든가 흑기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디버프 모은 거지 디버프 아 잠깐만 아 맞다 여기 물이야 아 맞아 여기 물이야 잊고 있었네 어 안돼요 물 위에서 싸워요 싸울거면은 물 위에서 싸우십시오 선생님 저 잠깐 나팔란가야돼 이제 이제 돌아가십시오나 이제 팔 팔란, 팔란 돌아가야 지금 이게 카사스가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는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아 열어야되네 이거 아 아니 뭐 여는거는 그렇게 오래걸리진 않는데 이건 안 되나? 이게 보스? <웃음> 아 뭐야 디잡도 당했어? <웃음> 언제 당했대? 자 주목 파세스 이제 해골 그 굴러다니는 데 있죠. 그 위에서 싸울 텐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합시다. 아무래도 이게 해골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맞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랑 아래에서 내려오신 분이랑 맞춰서 하자 할 거면은 여기가 직관이니까 <웃음> 여기가 직관이네. 여기서 보면 되겠네. 다들 여기서 여기 여기다가 사인 남겨주시겠어요? 저기다가? 아 아니면은 차라리 아 잠깐만 잠깐만 위아래를 하는 것보다 제 가운데 있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딱 보시고. 눈치 보고 그때 싸우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눈치 보고 싸우면 될것 같아요, 저기서. 맨 아래랑 맨 위에 있죠. 저기 바닥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다리 위에서만 싸워야 돼, 저기. 계단에서만 싸워야 돼, 싸울 거면. <웃음> 아, 잠깐만, 공안 굴러와요? 내가 가야 되나 한번?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아, 잠깐 기다려봐요. 어? 공 굴러가네? 어, 됐다. <웃음> 싸우시면 돼요. <웃음> 이제 싸우시면 됩니다. 아, 좀더 좋은, 좋은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서로 눈치 본다 <웃음> 서로 눈치 본다 지금 <웃음> 야 이거 나름 꿀잼인데? 음.. 나름 꿀잼인데? <웃음> 어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돌 굴러가요 아니 여기서? <웃음> 아어어 어. <웃음> 야 여기도 회전율이 좋네 이거 낙기장 낙기장 업그레이드판 아닌가? 이거 이 정도면은? 낙기장 업그레이드판인데? 아 역시 참기인가? 음 <웃음> 어이 어이 잘 구르라고 친구 어잘 구르라고 친구 <웃음> 대기할 동안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 <웃음> 뭐하냐고 아니 뭐하냐고 아 이분들 진짜 그러니까 회전율 미쳤다 진짜 이거 회전율이 장난 아닌데? 음. 어 그래 어 맞을 것 같았어 위치 보니까 위치 보니까 맞을 것 같았어 활이요 활 쏘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서로 마 이제 마주 보셔야 돼요 공평하게. <웃음> 서로 뭐예요? 내가 정해줘야 되나? 시작하시려면은 저 자리에서 모이세요 저 자리에서 가운데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저기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산타 <웃음> 치네. 시작이 소리 들리면 그 시작했다고 하면 돼요. Oh, hi, 야 회전율 진짜 미치... 아 진짜 아 뭐하냐고 야내 투기장이 너무 하다한가 이게 어 너무 너무 하다한 걸 수도 있어 이게. <웃음> 저분 머리 많이 썼네. <웃음>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방어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봐, 저리 믿겨, 친구. <웃음> 아니, 난, 나는 얘기했어요. 난 얘기했어요. 이거 이 소리 들리면 바로 시작이라고. 난 말했다. 난 말했다. 하드한는 밤일세 재건들. 와, 진짜 하드하다. 봉 굴러가는 거 하며 낙사도 위험하고. 외롭진 않겠다. 인간성이랑 같이 떨어졌네. 외롭진 않겠다, 야. 아니 거기서 태양? 태양을? 아니 거기서 태양을? 어... 아! 상남자 대결이 돼버렸어 아무래도 공 때문에 낙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 아! <웃음> 아니 인사할때도 조심하라고 공이 선수 밀어준다고 여기는 공이 선수 밀어줍니다 진짜 <웃음> 그니까 러 앞으로 나아가는 제스처를 하면 안돼 인사할 거면은 그냥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냥, 그냥 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제스처 치다가 죽네 계속 앞에 나아가면서 여기서는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슬슬 낙기장이 좀 그립지 않아 이제? 너무 하드해서 <웃음> 너무 하드한데 진짜? 돌이 이상하게 매섭다 야 돌이 매서운데? 돌? 돌 와요? <웃음> 아저 사람 잘 모르시네 뒤에까지 판정이 있어가지고 X가. 아, 팔란 <웃음> 요 녀석. 제꽤 넘어갔구나. 팔란 요 녀석. 슬슬 막판할까 이제? 투기장만 돌리니까 이것도 힘들다 야 투기장만 돌리니까 힘드네 가자 아, <웃음> 더럽게 아프네. <웃음> 아, <웃음> 제 길. <웃음> 아, 야, 여기 어렵다, 확실히.